어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디자이너 선생님이 와서 보실 수도 있고 인턴 분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턴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자 인턴 분들이 미용 생활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대략 정도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아무리 빨라도 2년에서 2년 반좀 길게 가면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아마 보내게 될 건데요 그 기간 동안 샴푸도 하고 매장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파마도 말고 염색도 바르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선생님 뒤에서 커트서브를 보죠 커트서브를 근데 대부분의 인턴 분들 이제 어.. 시야기급 그 다음에 주니어급 그 정도 경력이 되는 인턴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현실이 미용실에서 커트 교육을 먼저 하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커트 서브를 보면서도 어저 선생님이 지금 뭔가 되게 잘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무슨 머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똑같은 손님이 오더라도 볼 때마다 항상 다른 것같아라고 느끼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봤을 때아저 머리는 저렇게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는구나 아이 머리야 라고 모든 머리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어 제가 여기 써 놓은 거 보시면 남자 머리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남자 머리 어려운 용어들 다 빼고 가장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 남자 손님들이 왔을 때 앞머리 기준으로 첫 번째 지금 머리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머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올라가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위로 안 올라가 있죠 자, 첫 번째 머리가 울리는 머리냐 울리지 않는 머리냐 울리지 않는 머리는 쉽게 얘기하면 내리는 머리 라는 거죠 울리는 머리 반대로 내리는 머리 자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어좀 스터디 겸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간단하게 적어 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올리냐 올리지 않느냐 즉 내리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내리는 머리 중에 대표적인 뭐 스타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댄디컷 뭐 머쉬룸 바가지머리라고 하는 머리 있죠 댄디컷이나 머쉬룸 머리 그 머리들이 보통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발이 가운데 콧대를 기준으로 약간 왼쪽, 오른쪽이 서로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지 말고 약간 이쪽으로 흐름이 되어 있죠? 넘어간 거예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넘어갔어요. 자, 근데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죠? 두 번째, 넘기냐, 넘기지 않느냐. 좌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방향이 있느냐 방향이 없느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올리냐 올리지 않느냐 자이 머리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머리가 올라가면서도 약간 이쪽 방향으로 가 있죠 그러면 이 머리는 올리는 머리면서도 넘기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니젠트 머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백 머리가 될 수도 있고 이 머리를 올리는데 그냥 가운데로 정확하게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많지는 않죠 근데 가운데로 딱 이렇게 그러면 넘기지는 않는데 방향은 없는데 위로 올리는 머리가 되는 거고 올리냐 올리지 않느냐 넘기냐 넘기지 않느냐 어, 이렇게 올리는 머리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자, 흔히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게 리젠트 컷 리젠트 컷 위의 머리는 살짝 가운데로 모아주고 내리는 것 같은데 앞머리는 아예 바짝 내리는 것 보다는 약간 이마에 닿지 않을 정도로 위로 살짝 들어주죠 대표적인 것 리젠트 컷 리젠트 컷 있죠 뭐 스포츠 머리에다가 남자 스포츠 머리에다가 왁스를 발라서 올릴 수도 있고 자 대표적으로 약간 올리면서 방향성을 주는게 리젠드 컷이 있어요 맞죠?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가르냐 가르지 않느냐 5대5든 3대7이든 2대8이든 멀쩡히 내려오는 머리를 이렇게 딱 갈랐어 그러면 커트는 가르마 커트가 되는 거고 파마는 가르마 폼이 되는 거죠 머리가 갈라지냐 갈라지지 않느냐 이게 세 번째예요 이렇게 지금처럼 콧대를 기준으로 가운데로 딱갈라면 그냥 5대5 가르마 컷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옆으로 살짝 뭐바버샵에서 하는 것처럼 클래식하게 이런 식으로 넘겨갖고 스타일링 할 수도 있고 뭐 1대 9나 2대 8까지 어쨌든 머리가 하나의 전체 원 블록에서 가르마가 갈라진 거죠. 아까 위로 올렸던 미젠트 컷하고는 뭔가 느낌이 틀리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자, 이렇게 해서 머리가 갈라지냐 갈라지지 않느냐 이게 세 번째예요 가르마 이제 수학을 배우, 수학 배우셨죠 수학 배우 수학을 배우다 보면 집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합, 집합, 교집합 자 지금 보시는 가르마 커트는 가르냐 안 가르냐의 구분도 되지만 올리냐 올리지 않느냐 의 구분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갈르냐 가르지 않느냐 에서 갈라진 머리인데 이게 올리냐 내리냐로 구분하면 뭐가 될까요? 올리냐 올리지 않느냐로 구분하면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안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닌데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머리는 이 끝머리는 내려갔는데 이 가운데에 볼륨 있는 쪽은 어떻게 됐어요? 이 머리보다는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올리는 머리이면서도 내리는 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애매하죠? 어렵죠? 이 머리는 끝머리는 내려갔는데 이쪽 가운데 쪽은 어때요? 어쨌든 들렸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넘기는 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올리는 머리이면서도 내리는 머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둘다 틀린 거 아니에요 두개다 맞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 번째 구분하는 거는 갈라지는 머리냐 갈라지지 않는 머리냐로 대표적으로 구분 지어서 이 머리를 어, 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분하는 방법에서 이제 네 번째 방법이에요 네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 하나의 연결 지점으로 덩어리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 덩어리가 나누어져 있느냐 자 블록이죠 블록 블록 이게 무슨 단어냐면 구역이라는 뜻이에요 구역 하나의 두상 하나의 모발이라는 구역이 구역이 나누어져 있느냐 나누어지지 않았느냐 나누어져 있으면 하나의 블록 그 다음에 다른 블록에서 하나 둘 그래서 두 개의 블럭이 있다그래서 투블럭이라고 하는 거죠 투블럭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커트라인이 연결되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인스타 있죠 인스타로 남자 스타일 남자 머리를 검색을 해 보신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분류법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